와우! 안녕하세요. IoT 솔루션 맛집 어드벤텍의 IPC 자랄 올리버입니다. 오늘 영상은 식음료 제조 환경을 위해 준비한 방진반수 퍼펙트 신상 패널 PC SPC 515입니다. 방진 장수의 특화된 어드밴텍 SPC 시리즈는 현재 국내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기인 4대3 비율의 15인치와 16대9 비율의 21인치로 출시되었습니다 SPC 5 1 5는 4대3 비율의 15인치이고 산업용 패널답게 백라이트 수명이 무려 7만시간입니다. CPU는 인셀코어 i3와 셀러론 3955U 두가지 라인업으로 제공되고 메모리는 최대 16기가까지 지원합니다.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전식 터치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전식 터치스크린은 감압식 터치스크린에 비해 훨씬 뛰어난 강도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산업용 패널 피쉬와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s b c 의 하우징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 흔히들 서스라 부르는 재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304l은 녹이나 부식의 강에 주방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식음료 제조 공장에서는 컴퓨터나 장비 하우징을 서스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어드밴텍 s b c 5 1 5는 이미 서스 304l로 밀폐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함체 를 설계할 필요가 없죠 또한 전후방 ip 6k OK 9 등급이기 때문에 스탠드 언론 타입으로 사용하셔도 고압이나 고온 물세척이 용이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다양한 아이오포트가 방수 커넥터인 M12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정말 제대로 방수 모드죠 SPC 제품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냐면요 여기 나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사에 홈이 있으면 이물질이 남아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육각 캡스크류를 사용했습니다 더욱더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압력 경관 밸브 이 밸브는 공기의 흐름과 압력을 조절해서 터치 스크린 패널에 기미 서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와우. 너무 스마트한 제품 아닌가요 지금까지 방수 기능에 대해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뒷면을 보시면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드벤텍의 방진방수 퍼펙트 sbc 515에 직접 물줄기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올리버에게 연락 주시면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데모 신청은 이쪽이고 고정 댓글에 링크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한가지 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어드벤텍의 IPC 자랄 올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